스트링 편곡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예쁜 음들을 찾아서 붙여주는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현악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표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곡가들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또 가요 트렌드에 따라서 편곡 방식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필드에서 실제로 쓰이는 감미롭고 화려한 편곡들은 클래식 이론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요즘 미디 스트링을 사용해서 발매하는 곡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디 스트링을 마치 녹음한 것처럼 리얼하게 찍을 수 있다면 자신의 곡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가요 스트링의 실전 기법들 리얼리스틱 미디 스트링 기술들을 전부 공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좀더 많은 장르의 곡에 수준 높은 스트링이 들어간다면 이 필드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스트링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